국가보저처와 함께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가네코 후미코 후세다스지 선생이었습니다. 튼튼한 국방, 과학기술 강군, 여러분의 국방 FM입니다.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.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국방FM